열애, 은공, 천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우산사, 주호장부, 천인사, 불세전 귀굴, 귀복, 귀성 유어치, 깊고 의미한 부처님도 백성당도 지나고 만나기 어렵려을내게획에 두고 보고 천지종이 열애의 진실한 것을 알행해 하소서 오직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할 지언정 어찌되고, 화음된 우리들의 헛된 말을 듣지 말지니. 저희가 새롭게 가운데로 태우려 하오니, 사악한 사람을 의뢰하고, 어으리고 착한 것을 가까이 하게 하였소서. 일체 중생이 정체임을 알아, 모든 일을 내 몸같이 대할 것이며, 자신심으로 화합할 정도 이와하고, 피난하지 않을지니. 네.